오래 쳤습니다 오 크다 자 오래 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주꾸미 시즌 오픈을 맞이해서 영목항에 해성 이호 타러 왔어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 편집장하고 고민을 한 거짓말부터 100번을 한것 같습니다 예약 현황란 보니까 선장님께서 이렇게 좀 예약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와서 왜 인원이 안찬 걸까요? 그랬더니 예 일부러 안 받은 면도 있습니다 하시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어, 2020년 9월 1일 쭈꾸미 시즌 첫날입니다 물때가 오물인데 내일이 살입니다 오늘 만조가 15시 14분 거의 퇴청 가까운 시간에 만조고 간조가 9시 57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9분 거의 5시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전 10시까지는 계속 날물입니다 저 포함 6분밖에 안 타셨는데 구독자님이 계셨습니다 아침 못 먹었는데 샌드위치 챙겨주시네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형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네요 채비를 <목소리> 안했는데 오늘 머무리니까 18호는 아침부터 좀무겁고 1 6호 그리고 아침이니 고추장 연그린이 도거는 고추장 축광도 안시켰는데 <웃음> 자 대망의 첫 캐스팅입니다 오비자 <웃음> 로드는 어, 버트대 손잡이 되는 모차르트 베르디타코 문어대 로드인데 소리대는 그, 주만은 아니고 에이, 잘 모르겠어요.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기어비가 7.0 대일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보조 릴로 갖고 오긴 했는데 어, 상태가 좀 메롱입니다. 자 16호 대망의 첫 캐스팅. 아 설렌다. 왕눈이 고추장 왕눈이 이게 오뭐1 0 m 안 되겠는데? 라인은 4합사0 3 5 처음에 저도 1년만이니까 오! 흠이 히트하셨어 바람 불어서 뒤를 짰다보니까 배가라인좀조려갈 수도 있어요 음. 오늘은 라인 엉킬기 저기도 없겠는데 쭈꾸미 음. 미끄럼틀 이거 있는거 없고 없는거는 조각차이가 많이 납니다 8시간 9시간이란 이 시간이 조금조금씩 누적이 되다보니까 주꾸미 미끄럼틀 있는 선사와 없는 선사는 시간이 누적돼서 나중에는 몇십분 차이가 납니다 멋지게 여기 다 설치해주셨네 주님. 추가 조금 날려가지고 추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16호에서 18호로 저 멀리 배들이 모여있죠 저기까지 가실 모여있는데 선장님께서한 번씩 찍어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두번째 캐스팅 오 <웃음> 수심이 엄청나 이 혼자 장님한 5m 정도 될까요 여기? 5.9m 우와 6m네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있다는좀 어두우면 축광을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해 뜨기 전에 너무 밝은 게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떠 봐야지 합니다 날이 적어도 어스무레하는 그 정도까지는 돼 봐야지 알죠 집어등처럼 켰네 어우 밝다 여기 포인트 나오나 봅니다 오우 잡으시네 편해요. 매서. 자 초시즌에만 볼수 있는 어 여기도 한1 0 m 터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이끌림이 좀 있네 자갈 받친데 조금 거친 자갈 받친 거친 템들이한열번 정도 하고 오래 쳤습니다 오, 크다. 자, 오래 쳤어요 자, 첫 수는 방생. 자, 제가. 자, 카운팅 하겠습니다. 쭈꾸미 시즌 오픈된 게 실감이 나네요. 어우, 잡으셨어. <웃음> 음, 나오긴 나왔는데, 잘은 안 나온다. 오, 개체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 저쪽, 둘러봐도 저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오, 아버지 잡으셨어. 오! <웃음> 아우, 분명히 잘 잡으시네. 광미이 민문이 고추장이 안 물었어. 모짜르트 고주장 와, 쭈꾸미 배가 많다. 쫙 멀리도 한물이 있는데. 아, 이거. 밀린도로 치고, 이게두 마리. 어, 어, 야, 야, 야. 조금이 망해 밀어넣는 것도 서투네요 아이고 됐다 감은 살아났어 모짜르트 고추장 했었구 바닥을 항상 또 찍으셔야 돼 낚싯대를 오르락 내기야. 작죠? 어? <웃음> 지가 알아서 들어가네? 우 와, 대존바. 진짜 쭈꾸미 대첩이다. 요거는 사이즈 조금 되네. 자 지금 왜 갑자기 나오냐면 뭐 애기도 곱씨랑 이게 맞겠지만 이제 어스름레하게 조금씩 밝아지죠? 작다 자식이 쐈어 뭐야, 갑이야? 오우씨. 컸다. 와, 날씨는 엄청 좋고, 바다는 장판인데, 너울이 배들 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네. 보이시나요? 오늘 9월 1일입니다 쭈꾸미 오픈 첫날 오천, 무청포, 영목항, 이 선사들이 다다 다 모였어요 갑자기 막저 오른쪽에서 막쭉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수십 대가 몰려옵니다 와 너울 장난 아니다 와 대박이다 너울 배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너울 치는 거죠? 이거? 와 대박이다 코로나 때문에 출항 못한 선사들도 있을겁니다 그런데도 일단 눈에 보이는게 근백대 가까이 돼 보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저 너울 오는것쯤 봐 우와 항복이야, 항복. 어, 선수에서 좀 하려고 했더니. 와. 전쟁이야, 전쟁. 와, 이거 봐. 장난 아니다, 진짜. 아이고, 여기, 여기 포인트 와서 처음이네. 오, 멋있다. 몸을 못 가는 거였어. 너울 때문에 그래, 너울 때문에. 저 전쟁터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어, 여기만 와도 그나마 너울이 조금 주네. 와, 어, 그래도 그이 잔여 너울이 또 있어요. 저 안에는 좀백파도 치는 듯한 바람 터질 때, 그때, 그때 너울이었어요. 와, 대박이었어요. 배들 와, 어이구. 그렇죠. 와, 너울 장난 아니다, 진짜. 자꾸 배우는지 확인하면서. 와, 서있질 못하겠어. 빨리 적응을 해야지, 이거. 잠깐. <웃음> 너무 수심이 얕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아, 이 정도만 돼도 좀 살겠네. 안 드실텐데 아우 저 위에 있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선장님 우리밖에 없는거잖아요 여기저기 왔다갔다해도 되잖아 아, 16인승 배에 여섯분만 타셨으니까 이이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얕어서 이런 데서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어, 어, 두 마리다. 쌍거리 나오네요 그러면 아기를 하나 더들어봐야되겠어 계속 나온다고 하네 오우 갑자기 누나야 조금 크다 나화일땐 집중해서 자 갑자기 부하가 조금 느껴지는게 부하랑 좀 둥둥 떠내려는 것같은게 바람이 좀 터지죠? 퓨어라 레이저 숙광용 <웃음> 아직 50마리가 안 되네. 응? 아직 50마리가 안되네 50마리가 예. 뭐 <웃음> 열심히 했는데. <웃음> 예. 예. 아, 아, 문이 그쪽으로 도어 있구나. 네, 네. 땀은, 땀은 나오네요. 오늘 많은 말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자, 아까 자20포추에 애기 2개 이렇게 떠먹는 떠 나올 때 연습 하시는 겁니다. 오우 써잇 로봇어 밑바늘안네요 말이 흐린 게 조금 의시기 하네요. 인제 50마리. 어, 예보에는 흐르지 않다고 했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흐리네요. 그렇게 모여있던 배들이 이제 좀 흩어지네. 배들이 흩어지니까 너울이 좀덜 합니다. 몇 수나 하셨어요? 아? 몇 수나 하셨어요? 2 1 마리 요 어. 아버지는 20만 한마 어. 아직은 아기죠 음. 이야 27시 반에 소방 상태면 이거 큰일인데 네 아랫바늘에서만 나오네요. 아이 하나 어 거의 1시 반에 왔는데 낚시 하시는 것좀 구경하다가 뜰채질 하시는 분들도 안 나오더라고 첫날이라 그랬는데 자 햇볕이 조금 납니다 나올 땐또 누나에다가, 안 나올 땐안 나오다가, 따박따박. 그나마 좀 해가 좀 뜨니까, 상황이 조금 좋아집니 좀 낫죠? 지퍼백이 그냥 쏟아야지 몰더어 담기 백마리오. 자, 올로그 슈퍼브라이트. 어, 패턴이 어, 홍제했나보다 다른데 다 안나오니까 이쪽으로 다보이고겠죠 그나마 조금 조금 나오니까 오늘 일행 첫날인데 자이가 많아서 200개 찍으려나 모르겠어자 여기는 저기 무리하고 한1 k 로떨어진것 같은데 아이고 멀리 나오니까 너울이 없네 어우 자 여기도 수심은 10m 안되는것 같습니다 바로 입질이네 어? 뭐야? 가위야? 오, 우 가위가 아니네 진작 이리 오지? 시야리 좋네 시야리. 야, 요럴 때내 나오면 한백 개 찍겠는데 저기도 안 나오나 봐. 하나 둘 배가 탈지 않아요. 와, 짝이 멀리 뭐 조금 나온다 뭐 이런 무전 들으신 건가? 배가한 여섯 일곱 총이 따라오네. 여기가 어디지? 삽시동가? 선장님 나오는데? 네 나와요. 다른 멤무 잠깐 본 거예요. <웃음> 와 선장님 여기 오시니까. 쨍. 선남배들 는 거예요. 와어 갑자기 나오는데? 자, 혜성 이후가, 어, 식사를 따로 배식을 하지 않고, 어, 그냥, 그렇게, 저거야, 뭐, 한 곳에 모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거나, 포인트 이동할 때, 그럴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드시다고. 일종의 배려죠? 내가 시간, 돈, 투자해가지고, 이 멀리까지 와서, 재밌게 힘들게 <웃음> 재밌게 힘들게 낚시하는데 식사시간에 따로 구해받지 않고 배식하지 않고 그냥 하는거니까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들은 그 신경 다 하실거야 오 따박따박 따박. 가끔 드나 이렇게 나오네요 따박따박만 나오도 200개는 최고할텐데 경조가 가까워지니까 오왜 갑자기? 다 이쪽으로 오면 여기 또 노을 져서 포인트 깨지죠? 여긴 어떻게 가아내셨대무전들은 배가 네, 선단배 이쪽으로 오셨고 무전들은 배가 제 눈에는 세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어르신 감사으셨네햇빛이나가지고3지 커팅 장갑을 좀 꼈습니다 어 여기는 다 작은 것만 나오나? 원래 소심 깊은데 작은게 있는건데 자 간신히 간신히 배우고 싶게 어 아, 어르신 잘 잡으신다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되는거야? <웃음> 오늘 최소 주꾸미다 <웃음> 자...이건 살려줘야죠 <웃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선장님도 계속 관망하셨나봐요 저까지 해서 세명이었었는데그 이후로 세분만딱더 받으신 것같더라고요 네? 삑삑하니까 있네 자한 10분? 아니 5분? 아니다 한 18분 이동하셨나봐요 아까 거기 포인트에서 멸치 잡아먹으려고 삼치가 그냥. 오 아직 오전이긴 하지만. 마리스가 처참하니까. 다하함서밥 먹어야지. 도시락을 어디서 먹추시는 거지? 이런 캐싱이 은근히 도시락 밥맛이 좋단 말이죠. 우리 애들이 선선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짜 따라왔으면 좋았을텐데. 자, 여러분, 보이시죠? 감각가잡았시자 여러분 보가시죠감각면 가면 가꾸미는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면가가가 도놓쳐가져 나옵니다. 따박 따박만 나오면, 오 떠올지오. 올해 <웃음> 주꾸미가 흉년이들라 올해는 작년에도 흉년이. 재정신에도 좋지 않았는데 1 7 0개요안 늘어난데 안 나와요 200개 못 채우겠어 예, 아이 고맙습니다. <웃음> 아, 오늘 안 나오네요. 진짜 잘마시겠습니다 <웃음> 선장님도 안나오니까 조꾸미 안나오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는데 야 오늘 정말 시원찮네요 배들이 모여 있는 데서도 맞은편 배를 보면 많이 올라오지 않고 물색도 괜찮고 다만 유속이 조금 빠르다 뿐인데 근데 뭐 감당 못하고 그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오늘은 이삭 접기도 굉장히 힘든 거 같네요 금박 한번 써볼까요? 로테이션 다 했는데 안 올라오면 꾸미가 없는 거고 이야 물색도 좋고 다 좋은데 뻘물 여세요 아침에 아침보다는뻘물이에 꿀물을... 상등수만 괜찮은 건가? 진행. 자, 드디어 200개. 아이고, 1시 넘어서 200개 찍었어. 1시 32분이래요. 1시간 반? 3시 정도 초청하신다고 하네요. 1시간 반 동안 몇 마리나 잡으고요 누나만 하면 뭐 100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누나는 오늘 힘든 것 같고. 오우왜 갑자기 더울이 왜. 자, 자, 우와. 내주 하나 좀 멀미가 나네이 쪽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실 줄 알았더니 와 대박이다. 저 제가 알기는 여기 수심 그렇게 깊지 않은데데 20포츠로 느끼기에는 부담스럽다. 자... 어. 안 나와서 힘들긴 했습니다 어, 9월 1일 조금이 금어기 해제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어, 아침에는 그래도 그냥 저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 근데 밥을 오전 한 10시 반? 11시 그때쯤 먹은 것 같은데 밥 먹고 나서 땀은 땀은 나오니 더 그냥 그 이후로 그냥 계속 그랬습니다 어, 누나, 인것 같다, 그러면, 세 마리? 나눠봐야 돼네 마리? 첫날이고, 계시니까. 200마리 못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장님 열심히 하시고, 흥 해서, 같이 열심히 해봤는데, 잘안 되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대비 잘하세요. 아, 근데 이 영상 올라가면, 이미 태풍 지나갔겠다. 학생이에요? 예. 네. 오, 엄청 잘 접더라고요. 아 보니까. <웃음> 아드님이시죠? 예 아빠보다 훨씬 잘잡은것 같은데? 어, 많이 아 많이 잡요아 많이는 못 잡았어요 차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침에 남은 거는 조금 시선도 떨어지니까 아침에 남은 거는 제가 잡아가고 어머님 저도 올해 첫출조라 많이는 못 드리겠고. 아니, 아니. 예, 예, 예. 아니, 좀 힘든데요. 아, 자 아침에 아니, 샌드위치 아니. 잘 먹었어요. 아, 아이, 그,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깔아 이거 깔아가지고. 그냥 가방에다 둘 거예요. 아니, 잘 먹었어, 나, 오니 아들. 예, 예, 맛있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들, 너 오늘, 오늘 형보다 훨씬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 한 팩만 줄게. 그래, 알았어. 어, 그래. 감사 아, 예, 예. 예, 예. 어르신, 막판에 감자 구셨던데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네. 네. 한 마리나 두 마리끈 해먹는 못하고 밀려야 되거 마리 조그마한 게 없는 이제 감각도 물러갖고 야 그래서 처음 출조가 진짜 미련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누우시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세 이제 <웃음> 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또또 감독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